부상해 자 불어 아, 불어 이게 안 덥다 불어 불어 말도 아니고 정말 불어 열받아서 정말 불어 렁러 이게, 이게 어. 렁은 렁 이거 춥다 어, 그래. 근데 이제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자, 뜨거워 나와, 뜨거워. 아 뜨거워봐 나와 뜨거워봐 불어 불어 뜨거워더니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걸 그대로 옮긴 거야 뜨거워 이거 으아. 어. 르 르자가 빠졌어. 르르 르어. 르르 르. 르. 러. 빠졌어요. 어, 됐어. 르 어, 좋았어요. 아. 좋았어. 르뭐르 러. 벽 밑으로 떨어져. 르 어. 아, 호 어, 그렇지. 뭐어뭐 어. 터지다 부르 터지다 생각해요. 어 어. 이거 그래서 지금 나중에 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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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러불러 놀러 불러불러 놀러 불러, 시작 불어 불러불러놀아 선생님 한번 시켜볼게요 뜨거운 거. 시작 불러불러 놀러 닷송 티하하하하라요다 써. 불어 불 하하하하 티 하하하하 티아하하래하아래하래하 하하하 티 하하하 래하하티 하하하 티 하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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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! 르! 르! 르! 하면서 입이 벌어져야 돼요 르! 르! 르! 르! 르, 르. 어, 오케이 어, 그래야 안 붙어 어 혀를 바, 안 닦게 공간을 확 만들어줘야 돼요 르! 르! 르! 르, 르, 르. 응 좋아졌어 오! 오! 대단체 오! 참빵! 오! 감독하니 <웃음> 선생님버고 <아버지> 진짜 진짜 <웃음> 잘할 것같 예. 예. 자 찐뿌찐뿌찐찐 찐뿌찐뿌찐찐 연부연부연연, 뿌부연부연뿌뭘 원자인데 웬 수를 생각해야 되고요 웬 뿌옘 뿌이 뿌올 러뿌러뿌러뿌러러뿌러뿌러뿌러어 이게 이거 진짜 한국사람 유학갔아온 사람도 제대로 못해 좀 시켜봐야되겠다 어, 어. 뭐 시켜보면 탁 탈로나 자러러 어,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 도 없어 러 여기서 다 탈로나 롱 o n g l o 롱 g long, long, long, long, long, long, long, long, long, long, long, l 량 n g long, long, long, long, long, long, l o n 로, o n g l o 이제 할수 있다는 얘기 u 요 제가 한 번씩 뱉을테니까요. 뱉을거 n 요 하나. 찐하하 찐, mean, 이이렇나나는는거 t 찐, 찐 c 찐 n 찐찐 a 웬. 부 i 웬. 웬. i 웬. 웬. u t i 웬. t h 부 웬. a y Yen, when, boy, when, y e a 부 w h 이것만하면끝나는거예요 자, 고시두고 놔두고, 놔두고, 놔두고, 놔두고, 놔두고, 놔두고, 놔두고, 멈춰버 놔두고, 놔두고, 놔두고, 놔두고, 놔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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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롱냥냥 그렇지 냥 하면 안 되잖아 어 잘한다 이제 뭔가 맞추 간다 대단하다 어. 대단해 희망이 아, 보여요 다시 앞으로 가면 갑니다 될까요? 시작 짐왼롱롱냥 이거 가 스타카토를 쳐줘야 돼하나하면돼롱롱롱롱 박스 소리 질러 롱롱자 시작 짐 w 롱 o n g Yen, Yen, Yen, Yen, Yen, Yen, Yen, Yen, Yen, 요 Yen, y Yen, Yen, y e e n y e e n 시이자이 어, 아니 롱. Rag. 롱. 로, 롱. 롱. 어, <studios> oh, 그렇지. 롱. 롱. 한 시작. 희망을 주는 클래스라 아 이게 제일 잘하니까요. 막사람들 희망을 얻어, 야 아이야 잘하는 거야 이정도면어 이제 아줌마 진짜 잘한다. 네. 예, <웃음> 자 찐. 찐. 예 예, 예. 예. 예. 이외, 예. 예. 예. 예. 예. 세번 시작. 예. 예. <웃음> 예. 예. 자다 예. 어 이렇게 예. 어 예. 예. 예. 예. 예. 예. 이부터 쭉 밑으로 꺼지는 거예요. 예. 예. 예. 예. 어. 어. 어. 진. 예. 쯔. 어. 어. 아. 예. 롤. 예. 아. 어. 롤. 어. 롱. 어. 양. 예. 착 갑니다. 시작. 쯔. 예. 롤. 아 롤. 어. 롱. 양. 어. 이게 쉽지 않은데. 야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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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소리는 목소리는 2 0 대야. 여매 여 o r 여매 여매 여. yo. Your mayor, m a 不 o r yo. Dear, put, dear, put, dear. Dear, put, dear, dear. How poor, poor, poor, poor, poor, poor, poor, p o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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 i 다른거죠 t w a i 회이 회이 t wait, wait, w a i 회이 회 i t wait, wait, wait, wait, wait, w a i 자 w 자 치지 말고. 회이. 회이. 회이. 회이. 회이. 회이. 그렇죠? 회 시작. 회보 회보 회보. 회 회보 회보 회회. 회회회회회회를치 그렇죠, 그거지. 그나마 살았어요. 회. 회. 자 이제 이제 신도가 나가는 거예요. 뭐냐면 요거 회. 회. 회. 빨간 거. 회. 회. 이건 할수 있다. 会嘿嘿我会我会嘿没关系这能